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 입니다 변면 유튜브 여게임 플레이 여러분, 여러분, 들께워여레이 여러분, 여러여드리도록 할게요. <웃음> 자 새로운 여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인터미션 한번 구경하고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부식 피해로 적 150채 처치가 있고요. 이어 3일 기간이 있군요. 이게 이번 주까지인가 다음 주까지 어 다음 주까지 나이트웨이브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거를 끝내면은 다음 주 거에 그냥 바로 끝날 거예요. 오늘 벌써 아이돌은 이페메라 얻는 분들이 있죠. 교도관 생포 미션 세 번, 레어 모드 여덟 개, 엑시무스 3십 채, 선멸 세 번, 첩부 활동 세 번, 생존 미션에서 3 0분 생존, 출격 세번 가야 되네요. 결국에는 3위를 투자해 달라 이런 얘기죠. 음, 우리 구출 탈 탈주가 있네요. 어 너무 <웃음> 싫은데 크기가? <웃음> 이동방어 뭐 이렇게 있군요 어, 저는 영상 찍을 때 항상 처.. 혼자.. 혼자.. 혼자 가니까 이렇게 하고 채팅은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고 자 구출이었죠? 어.. 구출은 뭐.. 음.. 이도록 가겠습니다, 뭐. 이리로 가겠습니다, o 리 가겠습니다. 이리가가 띠용. 아, 빨리 저거 <웃음> 영화 리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글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생각합니다. 개코님 어서 빨리.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죠? <웃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란 인간이죠 뭐 <웃음> 안열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Hostage oh, is in one of these cells. I will. I consider what I've learned from this. 이런 체장 다 죽여버리려 없고요. 체력이 모자라 가지고 저렇게 되버리네. 아, 여기도 없다고. 아, 저 소리 들리지 참. 아아아, 아, 아. <웃음> 너무 사기야. 너, 너왜 이렇게 사기야? 너? 어, 죽어요. 어디 있어요? 아! 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기를 바꿔야겠군요. <웃음> 무기 바꾼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웃음> 큰 웃음 선사하는구만. 죽어서. 어이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좋아, 어제 랭작한 아크 자가라를 가져갔네 이걸로 다 쓸어버리렴 그리고 무기는 관도 어디갔어? 아니 관도가 아니고 프라임이라고 진자다 나옵니다 아 이거 말고! 그래 그래, 좋다 다시 갑니다 o d you l o o 아 쪽팔려 멋있게딱 침입을 딱해 놓고서는 이렇게 딱 죽어 버리는 하하 에 진짜 나 아, 님들. 저거 보셨나요? 토이 스토리 4 정말 재미있습니다. 토이 스토리 4 한번 봐 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아, 저보 저는 몇 아, 내가 모딩을안 바꿔 놨구나, 저거. 어쩔 수 없지. 없었어. 피잖아. 아, 어, 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저거 목표 지점 저 바뀌는 거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상해. Watch yourself. Quick you are on the way. 아니, 아니, 너 이거 들어봐. <웃음> 센거 같기도 할거 아닌 거 같기도 하. <웃음> 으으, 뒤져라, 뒤져. 어우, 내가 뒤지게 생겼네. 이거 아유,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이게 꼬리인돼 버리네. 이거 어유, 이게 왜안 돼? 이게 따다.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일단 열어보자 어? 바로 찾았네요 이번엔 아! 다 죽이고 해 있어 안 되겠어 아까 그 서름을 갖고자 이져라 됐습니다 이 정도에 수면은값이될것 같아요 이제 또 죽을라고 해 빨리 나가는 게 상책이죠 원래 아 키보드 바꿨더니 이거 마이크 이거 따닥 서린 싸닥거리는 소리 다 들리네 이거 호텔 철격 보상은 뭐가 나올까 <웃음> 어 매운거 먹었더니 자꾸 콧물 나네요 그 다음이 탈주였죠 탈주는 <웃음> 프리니티로 가는 게 낫겠지? 탱크! 따란 따란 따란 따란! 이걸 n 가져가야 돼. 남 a r p 택티드말고 임페스티드가 튀어나오나? 저거는? 저거 출격에서 탈주를 해본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뭘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음, 심심하니까 소마를 들고 가겠습니다 소마가 짜네 리벤이 나왔죠. 멀티샷 치명타 확률. 두께 꿰뚫기. 이거면 될 겁니다. 이거 이거 에모 샷을 넣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헌터미니션즈를 넣는 게 나을까? 이게 또 이게 치명타 확률이 치명타 피해도 이게 포함이 돼서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저와 충격. 배기. 또 아크 자그라? 아니야. 혹시 소마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캐치문으로 가져갑니다. Do you remember the old war operator? o r d e seems to have misplaced those memories. 이거는 어떻게 바꿔주냐 이렇게 넣고요 <웃음> 이거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부식 피가 짱짱 커지면서 나이트웨이브도 자동적으로 깰수 있겠죠? 좋습니다 또... 괭이 데려갑니다 괭이를... 체력... 모드로 바꾸고 I'm very excited now. The a n c o n h h o u o n o h o 음, 임페스티드 나오네요. 탈주 미션 자체가 임페스티드 쪽에서밖에 없던가? 뭐이잘안다네요 어, 에너지 좀 채우고 가죠 네, 신그들어요이 정도면 되겠지? 몇번 해야돼? 이거? 탈 e 미션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o u p of survivors. i 하는 사람이 없 t 이거. 아, 바자린으로도 안갖고 왔는데 참 너무 많죠? 이게 가고 마... 안 많죠. 이게 와. <웃음> 자, 이 정도 왔으면은 알아서 잘 먹고 잘갈 겁니다. <웃음> 뭐. 이 Survivors have just reached t 좀 피로 야 되나? 이걸 다섯 번 해야 돼. <웃음> 아, 이고왜 이래? 뭐야 꺼내 줘요. 어. 벌써 부르는 거. 귀찮게 하네. 텐안 죽일 거야? 가지고 가자 이럴거면 그냥 저거를 가져올걸 그랬나? 애들이 붙으면 귀찮게 하니까 이코녹스... 를뭐 다시 데려오던가 어, 해가지고 To go! 아니면, 엠버를 데려다가, 아. 불로 근처를 조지면서, 바자린으로, 죄송히 뭐하냐, 저기서! 오! 그러니까 맨날 뒤지지 총 맞고 어? 쟤는 벌써 들어왔잖아. 이렇게 해주고. 새로가라고 이런 시랭 와 이거 보면서 정말 지루하지 않습니까? <웃음> 아이 뭐 이딴 걸 미션이라고 만들어놨어 이거 노오명이지이명이지 가자 면 내가 이그니스를 가져올 걸 그랬다, 이거. 아... <웃음> 재미없어... 이러고 보상도 개똥으로 나오면 그때는 진짜 이제... 뭐, 크레딧 부스터 이딴 거 나오면 이제... 아니 뭐한 번에 한 개씩 가야 되이원원여 여러 불불러지지 데려올 올있 있는 아아의까 이거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큰일이다. 국까지 <웃음> 왔으면 알아서 잘갈 것이고. 날 때려! 안 되잖아 아직도 두번 남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B로 가라고? 뭐 e e 가자, 떨거지 들 어서 발을 움직 이라고？이 것도 얘네들을 움직 이게 하 는게 아 니고, 얘네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 저 어디가? 저 불러낸 플레이어를 따라다니게 하면서 체력이 없으면은 저 ABC에 머물게 해야 되는 머물 이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체력을 수급받는 걸로다가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야지 저기를 지점으로다가 움직이게 해놓으면은 물론 자동 지점을 해서 좋은 점은 여기까지 애들이 알아서 간다는 점은 있지만요 너무 귀찮지 않나? 이렇게 하면 다행이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돼 s 아. u 뭐야 이 자식아? s have just r e a c h e d the city of our transport.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o 여여여 r 여여여여여 i 여여여 s 여여여여여여 와유해프는 임마 어? 보상을 먹어야 되니까 도와주는 곳이요 무 보상의 행복은 없어요? 가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거 트리니티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왜 트리니티를 가져온 것이지? 바자린이 있는데? 난똥멍청인 것이 틀미없어 에이 귀찮게 하네 왜 따라 붙으면서 한번딱 피주고 가자. 아, 박판이다. <웃음> 이렇게 쭉 가면 되지.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 오늘부터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지고 있군요. 어제도 운동하는 데 있죠.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이럴거면은 차라리 창문을 닫는게 낫지 않을까 싶을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막부어오니까 요즘은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하고있는데 와 선풍기를 여태 안틀었는데 선풍기를 틀게 만들었어 날자 탈출은 어디서 하는걸까요? Let's get out of here. 그래, let's get out of here. I'm going to get out of here. I'm going to get out of here. I'm going o g o n e h o i h e to o i t h t h e t r i n h o n t o t h e m i t e i e m e i t e e n i to f m i n u t e i t i g o n e 다음은 이동방어였죠이동방어는이동방어는뭐 리보가 짱이지 어디갔지? 리보리보리보어리리리 림보림보있데요 림버? 림버 룩달! 뭘로 가져갈까요? 음... 시장 보자. 장면. 평! 장면 시 u 배면 시 m 없네 아 n g 도 너를 오늘부터 뉴로카로 임명하노라 조르다스도 넣야지 임페스티드 컨셉 임팩 컨셉 꼴뚜기 어디 갔냐 어 꼴뚜기 <웃음> 김치 꼴뚜기 꼴뚜기 김치 뭐 이거지 근접 무기도 임페스티드 뱀뱀. 어? 이제 부착물 저거 뭐야? 부착물도 꿀뜨기 넣어. 꿀뜨기 <웃음> <웃음> 넣고. 웜 어디 있어 웜? 아 너는... 그대로 가지고 거리 250, 지속 172슬 그냥 이걸로 갈까? 아 이러면 팔이 안되는구나 그랬구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안되는구나 이, 이.. 마두라이 넣었지 내가 이렇게 하고이렇게하면은 s t i 네, 이군요아 존윅 3도 보고 왔는데 존윅 3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존윅 3도 보고 토이스토리 4도 보고 사탄의 인형만 보지 마세요 이제 7월달이 돼가는데 스파이더맨도 보시고 미드 소마라고 유전 감독이 이제 두 번째 갑, 어,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drop oh, me, and defend our position I'm in, Tenno This, take a moment 어, 이 점점 무잖아 이렇게 빨리 와? 찌 전기빔찌찌전기빔 전기빔. 빔, 빔, 김치 싸대기! 김치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 김치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 왜 안죽어? <웃음> 마! 무바라! 디진다 아이가야! 마! 디지라 좀! We are finished here Move. This will only get more difficult Get to a terminal Prepare for enemy resistance Marines inbound Here is a terminal. Get me in and get ready to defend. I'm in Tenno. This will take a moment. Ma, tijin daiga. Lubara, masi daiga. Mai mogo, pak pak mogo. Wow, the pig kicking is so c o o 아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앞에서 깝치다가. 맞아, 뒤졌죠? 아이고, 좋지 가 않은데? 어유, 몰려온 거 봐, 이거. 에너지가 부족하나? 사실, 바자린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마 무바라 뒤진다뒤진다 아이가 무바라 아유 내가 뒤지게 생겼네 광란의 <목소리> 댄스장이 되어버렸어 다들 신나게 지들끼리 쳐 싸우고 있죠? 어, 끝나버렸다 이 녀석 때문에 내 에너지가 추서 <웃음> <주워>. 못 추서. <주워>. 어. <웃음> 음. 아! 약한데 제가 뒤지게 생겼죠. 피가 안 차니? 1인 뭐야? 저거 어떻게 주소? 어떻게 쥐피 이렇게 주소면 됩니다. 오퍼레이터로 주소 수도 있다는 점. 제가 또 이걸 주소서 가져면 되죠. 고양아! 빨갱아. Terminal spotted. Upload me. p r e a r o defend. 아, 이거 저걸로 넣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좀. 헤이 <웃음> <웃음> 너무 약해! <웃음> 이게 적속성 강화였나요? 뭐. 그래서 그런건지 어쨌든 약하지만 잘깰수 있습니다. 리본은 공간을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요. 마무바라, 뒤진다이가 이제 꼴뚜기로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시간 정지를 먼저 한 다음에 톳하면은막 뒤진다. 니도한 무봐라. 누나 먹는다 아이가 묵어라 많이 먹으라. <웃음> 골드기 단창이 없어. 어, 걔 어디 갔지? 어, 여있네요제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이름이 뭐였죠, 이거? 야, 헬멧 벗고! 안 죽는 거 봐. 봐라, 뒤진다, 아이가. 노트들이 더잘 들어가! 치명타 터지는 것보다 오케이, 이래어이 정도면 오늘의 보조무기 리벤 모드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겠군요? 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한 것 같아요 어, 별로 입으로 많이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응. 오늘 여기까지 안녕!